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 가는지 아세요? 오늘 부천국립...? 아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어, 왜 이렇게 어두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갑니다. 뭘로? 배우로서 올해 상반기에 찍은 독립영화가 있는데 단편영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상을 받게 돼가지고 아닌가? 노미네이트 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감독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오라고 하기만 해가지고 네. 상 받으면 너무 좋고 노미네이트만 됐다고 해도 영광이고 배우로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또왜 이렇게 밝은가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일단 부천에 가기 전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을 싣고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감독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배우로서 뭐 많은 작품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 이게 또 썰이 너무 긴데 이거는 언젠가 한번 날 잡고 저의 인생 썰을 푸는 시간을 갖기로 할게요. 가 많아지면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알로! 알로. 안녕하세요! 나 유튜브 시간에서 촬영해도 돼? 오케이! 여기?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괜찮아 이거 있어 있어? 나 안가 아유 유진 잘 지내? 응자 가봅시다 참고로 mm -hmm. 유진아 mm -hmm. 뒤에 훤형이 옛날에 카레이싱 mm. 전문가였어요 진짜? 네. 운전 잘해요 와우. <웃음> <웃음> <웃음> 만약에 혹시라도 먹고 뭐 어. 어. 피곤하면 귀찮으면 훤형이 어, 네. 요쪽에 들어 멋쟁이 어. 멋쟁이 이진 거롬 거롬 운전 실력 늘었지 안드레 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거롬요 거롬요 안들레어도 운전 잘하던데 안들레가내차 응, 많이 해봤지 면허다고 한세달 동안 박을 거다박아봐가지고 오, 이로고 c 어 그렇군. d i l e I put. I put. I put. I put. I put. I 고요 t I put. 매력적으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했고요 제가 영화 촬영 당시에는 앞머리가 없었는데 이왕 이렇게 자를 거 가발 쓰지 말고 진짜 자르고 할걸 라는 <웃음> 아쉬움을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쵸? 아니찮아니요 너밥 먹은 줄 알고 세상에 너무 초철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고마워. 농치, 아이빠, 아이빠, 진짜 감사합 진짜 감사합니다. 진러워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합해사이 근데 나 약간 이럴 때 좋아 뭔가 갑자기 뭐 해야 할때 뭔가 갑자기 할일 생겼거나 아. 내가 완전 급 피거든 MBTI 아. 너 제일이야? 아니 나 피야 자꾸 그러면은 응. 아, 며칠 전부터 되게 귀찮다? 싫어 아 맞아 근데 맞아 당일날 준비하면서 흔히 없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귀찮을 시간이 없잖아 음, 맞아 그래서 좋아